자 이번 시간에는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기본적인 단축키, 그러니까 마우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MB, 마우스입니다. 예 그리고 1번 왼쪽 버튼이고요. 2번은 가운데 휠 버튼입니다. 3번은 오른쪽 버튼이라고 생각해보죠. 특히 2번 같은 경우 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기능도 있지만, 은 돌리는 기능도 있지만, 은꾹 누르는 기능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음 다르게 작동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다른 프레임들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카티아, 솔리드 웍스, 인벤트만 쓰다 보면요, 아이콘, 이 단축, 뭐랄까요, 마우스 사용법이 약간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어, 카티아를 서신분 같은 경우는 카티아의 어떤 그, 마우스 사용법하고, 이 컴포즈의 마우스 사용법하고, 같이 맞춰놓으면 편리하겠죠. 당연히 또 솔리드웍스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웍스의 어떤 마우스 사용법이랑 이 컴포즈의 사용법이랑 같이 맞춰놓으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왼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택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액터를 선택할 때 쓰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선택을 반전하고 싶으면 쉬프트 키를 누르고 다시 한번 액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mb 버튼 2번요. mb2는 스크롤 기능입니다. 확대 축소죠. 그쵸? 그렇죠? 액터들을 확대 축소할 수도 있고요 물론 확대 축소의 초점은 현재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 전체를 확대 축소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스크롤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말고 그냥 꾹 누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액터를 이동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용지 공간 자체를 이동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동하시면 제가 몇번 했죠 이거는 그리고 오른쪽 버튼이죠 자 배경을 클릭해서 주위 모델 주위로 이제 회전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액터를 클릭하여 빨간 청점 주위로 회전할 수도 있고요 뭐 회전의 어떤 수직축에 상대적으로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가느냐 슈퍼트 키를 누르고 가느냐 알트 키를 누르고 가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작동이 됩니다 그렇죠? 또는 어, 컴포즈의 어떤 마우스 사용법 그리고 컨트롤, 알트, 쉬프트키하고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방법이 어, 나는 카티하고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또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8번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 또 이런 그렇죠 뭐라 해야 되냐 이거요 컨트롤, 기, 알트, 키 알트키, 쉬프트키, 뭐 탭키 뭐 사용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열어보죠. 예제를 해보시는 게 가장 빨리 익히는 방법이 되겠죠. 파일 열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 중에서 요 디비디안에 보시면 프랙티스 실습 파일이 있고, 오픈 옵션에 보시면 이 파일 한번 열어보죠. 열기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왼쪽 버튼입니다. 클릭, 클릭, 클릭. 이 무대에 올라와 있는 배우들을 선택할 때 또는 어셈블리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할 때 콜라보레이션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뭘 쓰는 거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선택을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바깥쪽을 찍으면 되죠. 그렇죠? 바깥쪽을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택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어셈블리해 보시면 첫 번째 어셈블리 선택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고 선택하느냐 이걸 안 누르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 누르고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주황색이죠 근데 이걸 눌러 놓고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색상이 틀리죠 아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또는요 예. 오늘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마우스, 키보드에 보시면 왼쪽 화살표 있죠. 그걸 한번 눌러보시죠. 현재 여기에 선택 항목이죠. 예보다 상위 항목을 선택하고싶으면 왼쪽 버튼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눌러놓고 선택을 하는 거하고 이걸 안 눌러놓고 선택을 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시고요. 떨어져 있는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거는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컨트롤 키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 현재 선택되어 있죠? 선택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냥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해제돼버리죠 그거 하나만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선택해놓고, 얘만 선택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어, 이거 마이너스 보이시죠? 컨트롤은 플러스고요. 아주 클릭하면 선택에서 빠져나간다. 다시 선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Shift키 누르고 다시 찍으면 되겠죠. 또는 선택을 추가하는 거니까 Ctrl키 누르시고 다시 한번 선택에 포함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Shift키는 선택과 선택해제의 통을 역할을 한다는 거 Ctrl키는 선택에 추가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운데 버튼입니다. 휠버튼 있죠. 확대 축소할 때씁니다 한번 볼까요?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바깥쪽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휠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확대 축소 되는 게 보이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지 자체가, 화면, 무대 자체가 이렇게 확대 축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에 보면 뭐, 3D VR c o m p o s e Trial 버전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거를 만들 때 알쵸 그렇죠? 예, 컴포저 파일로 변환할 때 3D와 컴포저로 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트라이얼 버전이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배경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일단 무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자 요거죠. 클릭하는 겁니다 액터를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보죠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옮기면 이동이 되는 거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거를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대 자체가 옮겨야 하는 거죠? 배우가 움직이는 거고, 무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차이점. 그 다음에 MB 서입니다. 오른쪽 버튼이죠. 회전할 때쓰는 겁니다. 자, 액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채 이렇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점이 보이죠? 그럼, 바로 마우스, 찍은 지점이 회전의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른 채 돌리면 이 점이 이렇게 중심이 되겠죠? 회전의 중심점.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몇번 해보시다 보면. 근데, 자, 이제부터 한번 보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그렇죠? 여기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돌리면, 액터 상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는 그냥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돌리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죠? 무대 바깥에서. 그죠 예, 액터, 무대 바깥이랍니다. 그러니까 액터를 선택하지 않고 액터 외부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돌려보시죠. 예. 자. 수직축에 상관없이 막 돌아간다.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액터 상에서 돌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번, 지금 어디, 여기 보죠. 배경을 한번 클릭해보시죠. 그러면 수직축이라고 보이시죠? v, y축. 그렇죠? r, g, b, g, green. 이게 지금 수직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이 지금 뭐로 돼있죠 X잼 면이 바닥축이 돼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X잼 면 XY 면이 아니에요? <웃음> 네, 그거는 이, 이거를 이 만들 때, 모델링 할때 이거는 지금 솔리드웍스에서 만든 건데 만들 때 XY 면에서부터 z 축 방향을 올린 게 아니라 X잼 면에서 Y축 방향으로 형상을 올려서 그렇습니다. 이걸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수직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X상에 돌리다보면 가끔씩 잘 안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돌리시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원본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파일 열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게 그냥 간단히 해볼까요? 단품인지 어셈블인지 제가 확 자, 요거첫 번째 걸 한번 가져와 보자. 그럼 이렇게 변화이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빨리 변환이 안되네요. 쭉 변환되겠죠. 예. 자 이게 이제 어셈블리 파일이라 보겠습니다. 자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있죠 예. 자 컨트롤 키를 누른채 돌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가끔씩 이제 카티아 파일을 불러오면 이게 잘안 맞아가지고 잘 자연스럽게 안, 흘러,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 프린트 예제 있었죠? 레이저 프린터 열어볼까요? 자, 어, 이런 변화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었어요? 자, 잘 돌아가나요, 또? <웃음> 예. 잘안 되시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돌려보시죠. 그럼 이렇게 좌우 드래그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잘쓸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고요. 더블 클릭 하면 되겠어요. 무대에 서 더블 클릭 또는 액터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컨트롤 키를 줄였다 확대했다 그러면 무대 자체를 화면에 꽉 맞추고 싶으면 바깥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채, 한번 돌려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롤링이 되는 거죠? 내가 삐딱삐딱 해듯이, 롤링이 되는 겁니다. 보통 뭐 이제 컨트롤 키만 좀 기억을 해놓으시죠. 그렇죠? 쉬프트 키 이렇게 쓸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이동, 회전하는 거,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뭔가, 그래서 이 알트키라고 따로 있죠 회전 이동 분해 작업 시 커버 검출 기능이 있다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한번 볼까요 이 변환해 보시면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분해해 볼까요 평이동을 행할 건데 이걸 찍으시고요 알트키를 눌러 보시죠 그럼 이런데 갖다 대시면 이렇게 음 이런 컵 직접적으로 커버를 검출 검출 기능이 있죠 그렇죠 예. 이런 모서리 있죠 자그면그 모서리선 따라서 이거 물리기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되돌리겠습니다. 중성 위치 복구. 그렇죠? 나중에 하면서, 또, 어, 그때그때 그때 또, 이트 t k 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죠. 자, e s 키나 작업 취소할 때 쓰는 거고요. 탭키나 일시적으로 숨길 때. 자,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시고 탭키 눌러보시죠. 숨겨지죠? 마우스 빼면 다시 올려드려도 됩니다만. 탭, 쉬프터 탭, 보였다, 탭, 안 보였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요것도, 솔리드웍스 기능하고 똑같죠? 솔리드웍스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잠시 숨긴다. 뒤에 있는 거는 뭔가를 선택하는데 앞에 있는 형상 때문에 선택이 곤란하다. 그러면 이제 잠시 숨기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었고요 단축, 이 마우스 사용, 단축 메뉴 사용법을 재정의하는 방법은요. 파일의 환경 설정입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은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회전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예, 피포트 회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들좀 여러분이 잘이용하셔고 보시면 될펜 가운데 버튼이죠. 쉬프트 키를 누른 채펜 연장 효과가 있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채펜뭐 <웃음> 없는데요. <웃음> 자, 컨, 이렇게 확대 축소 이동 기능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오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방향 설정 자,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합 키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 좀 기억을 해놓으시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위로 휠을 위로 돌리면 확대고 밑으로 내리면 축소가 되죠. 그렇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혹시나 제가 3D 컴포저에서 이 기능까지 확실히 테스트해 보지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마우스, 이, 제가 파워포인트 설명해야 되는 이 기능은 똑같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조정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휠을 반전하고 싶으면 이거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로 돌리면 축소가 되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돌리면 확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헷갈리죠? 먼저 위로는, 위로는 확대, 밑으로는 축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리드웍스 쓰시는 분들 이죠 그렇죠? 솔리드웍스하고 컴포저 같이 쓰시는 분들, 솔리드웍스의 그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요 솔리드웍스로 설정,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설정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럼 다 바뀌어버렸죠? 예. 재설정하겠습니다. 예, 다시 원래대로 해놓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마우스 사용법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축소했을 때는 빈 공간을 배경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모델을. 그렇죠? 종이 자체를 확대 축소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확대했다고 러면 그렇죠? 이걸 누르면 되겠죠 또는 축소했을 경우에는 바깥쪽을 더블클릭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이거는 예. 페이지 공간을 표시했다 안 표시했다 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 마우 사용법은 여러분이 음,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돌릴 때잘 이렇게 면이 바닥면 때문에 잘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키 누른 채 이렇게 자유롭게 돌리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꼭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꽤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 기능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옵션에 대해서 좀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